보세요! 제가 여기서 아내 여기 무기로 쓸만한게 없네 우와 이런 씨. 야 이건 진짜 억가 조진다 돌아버릴 것 같아 아니 뛰는 놈네마리가 동시에 뛰어오는건 선 넘었지 응? 사방에서 뛰어와요 어디로 도망가라는거야 아 죽었습니까? 아 초보도 아니고 아 이걸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유. 오케이. 졸렬하게 할 겁니다. 이제부터. 아 어? 초보도 아니고 아 이걸 바로 그냥 옆에서 어? 그걸 해버린다고? 뭐야? 권투.. 권투 머리 보고는 뭐야? 그거 괜찮아요. 초반에 쓰기에. 미식축구의 맨, 아이스하키의 맨. 뚝배기는 방어력 제일 높은 거 그냥 끼면 돼요. 아이스하키 베스트. 오 야, 야구 베트 좋지 좋지. 아 그래도 가까운 데 스폰 됐네. 아, 다행이다. 에이. 아 얻어먹을 뭐수 있겠다. 아이스하키 치 카본하키 클럽 페머 야오빠따가 데미지가 몇이지은이곳따가곳은 어, 높네? 은이곳따 하나 요. 등에 곳고 이곳은 이고은 이곳은 이중도이이중도이렇게이곳이곳이곳이이 어, 여기 아파트 맞네. <웃음> 이게 정령 게임이란 말인가? 아 왔습니까아 아까 좀정리놔서 여기는 좀 안전하네. 아왜 이렇게 멀리 있어요? <웃음> 응? 여기 완전 괜찮은데? 아니, 아니 아니, 존나 많아요. 존나 많아요. 존나 많아요. 와한 무대기 또 있어. 난 돌아버릴 것 같다 진짜. 야, 이건 아니지. 게임을 이래 만들어 놨노. 저는 그냥 학교에서 살겠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시죠 왜요? 어이, 너도 야구 받아들고 있니? 제발 붙어라, 붙어라, 붙어라. 뭐야? 아, 이게 도서관? 학교에 총은 없나? 총이 왜 있습니까, 선생님? 왜? 어, 미국에선 학교에서 총 많이 쏘던데? 가방이나 챙기십시오. <웃음> 아유. 어, 이 새끼! 키... 걸려. 학... 서랍장에, 책상 서랍에 담배를 두 갑이나... 음. 이 새끼가 봐라. 공로 아닙니까? 어이새끼들두 갑이나 어이, 새끼 어이 내 새끼들 서랍장에다가 담배를 다한 갑씩 넣어놓네. 아이 새끼들 역시 이래서 안돼. 이래서 안돼. 왜안 뭔냐? 아 제발 살려주세요. 이래서 안돼. 아이고. 물론 나도 나도 중학교 때부터 피긴 했지만. 뭐라고요? <웃음> 아,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아, 그런 건, 그런 건데. 에? 어? 이게 뭐야? 이게 피아노? 어, 여기 음악실? 아니, 네번 썼는데 부러진다고? 아이. 뭐, 뭔데요? 에? 세스랑이에요. 세스랑? 그 여기 많이 정리를 하셨네 어? 이쪽에 많이 정리가 돼 있네요 그래요? 별로 안 죽인 것 네. 같은데? 어디에요? 펄물점 앞인데.. 오 잠깐만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막 늘어났는데? 야 이거 몇 마리야 이거 아이 어, 복도를 거닐며 이렇게 한대 태우는. 나는 <웃음> 아, 지금 혈투를 벌이고 있는데 자기는 담배를 피면서 유유자적 놀겠다. 오케이. <웃음> 이, 어? 여긴 뭐지? 정원인가? 여기는 옥상? 학교 옥상에다가 집 지어도 괜찮겠다. 아니 근데 나 가슴 물린 거 이거 뭔 소리가 들리는데? 야 이거는 야, 씨 너구나 너, 너? 잠깐 왜안 맞니? 야, 역시 세라보기지와 미쳤다 저기. 전혀 전혀 지금 도울 마음이 없는 것 같고 많이 다. 예? 1일 층에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큰일났네. 그냥 뛰는 준비한 내 다섯 마리 걸려가고 그냥 참교육 당했습니다.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겠어요 아까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거. 저도 조만간인 것 같은데? 잘 가십시오 멀리 안 가겠습니다 아 애들 왜 이렇게 몰려 왔어? 아이스 하다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아 이거 뭐야? 이 배에 내장을 꺼내놓고 다녀요? 저 경보가 울리는데? 경보 존나 울린다니까요 아이 아니 이게 또 경보가 울린다고? 실화냐? 뭔 짓을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담배가 안 펴지지? 라이터 없는 거 아닙니까? 라이터 있는데? 뭐야? 아, 담배 갑이랑 저게 다 있구나. 하나 싹 펴주고, 자 카누용 이것도 수리 한번 해주고, 어 너무 멀리 있는데, 멀도 담아주고, 제가 여기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 이리로 오세요. 가고 있어요 지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너무 많아요. 학교도 많아요 아이무거같아 너무 많아 손님들 이렇게 많아? 여는 뭐야? 경찰 아저씨 저기 또왜 있어? 저리 가요 제발 뭐다 먹고 적지를 뭐 그런건가? 망치 오 뭐, 이거 뭐냐? 갑자이아 여기 먹을건 많네 記念石だぜお<音声> さっ… いやいや yeah, yeah, yeah. yeah, yeah. 발뚝. 발뚝을 통에왜바고 다니는 거야? 잠오케 어, 뭐야, 뭐, 이 새끼 뭐야? 아이씨. 또 물렸나요? 아, 물렸어. 아. 아. 아하. 안개 아, 꼬방시군요. 아, 이 새끼 갑자기 계단에서 튀 올라왔어. 아. 소방차가 모이는 거 뭐하니 여기 도끼가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어디로 막 애들이 몰려가는데? 이거 뭐지? 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웃음> 그런 건가? 우르르 막 엄청 많이 몰려가는데? 소문났나? 맛집이라고? 어? 이씨 린데 어디에 계신데? 아 위에 계시는구나 오 이거 진짜 걸어서 이거 뚫어서 갈생각했으면난미친놈이었다 왜왜요? 겁나 응? 많아요 밑에 그냥 미쳐버렸어요 1층에요? 네. 1층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길바닥에 애들이 겁나 많아요 오! 나를 걸렸어아 이거 뭐냐 이거 여기 계시네 차 끌고 왔습니다 씩님 네? 차 끌고 왔어요 근데 여기 입구가 어딘가요? 6시방향네그죠 <웃음> 아, 아어아 어어으... 어... 도끼 있습니까? 뭐... 아니요. 도끼 아직 가져오진 못했고 그 1층에 조심해가지고 뛰는 새끼 있어요? 1층에? 예... 네. 제가 소방차를 챙겨왔는... 아니 소방차를 차 보고 왔는데 내려가야 됩니다. 오! 뭐야 이거? 오! 쉐저 저 2층 계단에서 1층에서 올라오는 애들 처리하고 있거든요? 2층으로 뛰어요. 2층에 있어요. 2층, 2층, 2층 올라. 2층 올라. 1층 거기 거기 완전 창문 닫게 해서 죽어. 사방에서 올라옵니다. 에이 또말안 듣지. 아 이거 갈라요? 왜 그래요? 어 근데 저물물 물, 물부터 마셔야 돼. 물물 물, 여기 물, 물, 정수기 있어. 물, 물, 물, 정수기. 오, 있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물물 물부터 물부터. 야구 빠다 줄까요? 예예예. 아, 예. 저기 뭐야 체육. 자자자 자, 일단은 도끼 쓰잖아요, 그죠? 예. 네. 네, 여기. 한 손이라도 일단 이거 끼세요. 어디 갔나, 이거. 나 지금 여기 달고 있는 거, 이거. 네, 이거 괜찮아요, 토마호크. 음... 그리고... 어, 저는 나파이프면 충분하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카노 용 이거 쓸래요? 잠깐만 네. 어디 있어. 이거, 이거. 이거. 아니, 개쓰레기. 왜요? 나 그걸로 여기 있는 애다 죽인 건데? <웃음> 저 개쓰레기인데, 저거? 저, 저, 여기 있는 애들 다 저걸로 죽었어. 다 저걸로 툭백이 터졌어. 오호이 위험한 짓을, 이 응? 야, 이씨. 완전 여기 정리 다 하셨네, 혼자. 저 밖에 누구 뛴다. 밖에 뛴다. 창문 조심해요. 예. Yep. 오, 쉣. 이거 약한데? 가면 나 이거 버릴래. <웃음> 뭘 버려요? 도망고 안 좋은데. 저거 존나 단단해요. 잘안 부서져 이게. 아 그래요? 부서지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나좀 먹을 거 구하러 가야 돼. 아 급식소에 먹을 게 있지 않을까요? 많아, 많아 여기 많아. 오! 조심해. 선생님 들어오자마자 여기 계시는 건선 넘었죠? 오른쪽 벨트 그리고 이건 뒤에 다음에고 레이비 소스? 아니 이런 거 말고 오, 감자 부침 마음에... 너무 힘들어요 아 카누 용 너가 부서져 간다. 먹을 거 많네요. 이거부터 먹고 갑시다. 응. 다 먹고. 물로 채우고. 어 경찰차가 있네. 아니 경찰차가 이거 그 카스 그거. 아 카스 차요. 어, 오 탄약 상자. 산... 오! 샷건! 샷건 나왔구만 좋아 근데 그거 쏘면은 아시죠? 예온 <웃음> 네, 동네 사람들 다 몰려옵니다 어! 어, 경찰 어 깜짝이야 씨바닥이 떨궈놓을게 뭘요? 산탄을요? 네, 산탄총이랑 저 바닥 에헤이 이거 멜빵 껴요 이거 총 그거 들수 있는 거 늘려주는 건데 응? 나총안써 저총안 써. 오고 이거를 이렇게 버린다구라아니 <웃음> 근데 산탄 총이 있음 뭐아 여기 있구나. 음.. 탄도 많아요. 박스도 있고. 오케이. 오뭐 깨지는 소리 나 또. 아 이... 일단 집어넣고. 아니 아니 아니. 일단은 이거 이거라도 쓰십시오. 이거도 있고. 이거도 있고. 양파도 많은데. 쓰셔할때 필요없는데. 필요 다고요 네, 저야구빠타두개 챙겼어요 지렛대를 그럼 제가 들겠어 챙겨놓고 차 타고 갑시다 아까 그 도끼 찾으러 가요 이거 창문 멀쩡한 겁니까? 이거요? 모릅니다 아, 이거, 이거 불안한데 이거 조수석 깼을 것같은 느낌이다 <웃음> 아, 조수석은 안 깼어요 조수석은 안 깼는데 오다가 좀비 좀 때려박아가지고 엔진이 꺼질 수도 있습니다 아 옆에가 바로 아파트인가? 아 이거 나 가슴이랑 오른손 물려갖고 갑자기 조소독에서 좀비가 될 수가 있어요. 아왜 <웃음> 그런 불안한 소리를 이렇게 하실까? <웃음> 어 조소독에서 뽀뽀할 수도 있어. 하다가 네, 그거 보이면은 <웃음> 백신 좀비 보이면 얘기하십시오. 아저줌 땡겨놔서 모릅니다. 쒯쒯쒯쒯 어, 어 경찰서네? 여깄다 여기 없네. 아야 어어! 아, 어! 어! 아 운전 똑바로 아. 안 합니까 아아 이사람 여기였나 여기 밑에였던거 같은데 오는 길에 있었는데 일단 도끼부터 고합시다 양손 도끼만 쓸거잖아요 그죠? 아, 네, 양손.. 그..뭐야 어, 공속증가가 양성독기만 적용받나봐요 아 저기있다! 저 보이죠? 이거 근데 다 정리해야됨 아 예, 다정리해야돼요 갑시다 오 뛰는새끼 하나있어 빨리 내려 빨리 내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나 담뱃값 어, 여는것 때문에 잠깐만 자 맞아, 맞아! 살려줘! 살려줘 어떻게 취소해 밟았어 밟았어 어! 물렸어 이씨! <웃음> 어허 이 사람 정말 미치겠구만 일단 가마요, 일단 가마. 온몸이 붕대로 무모가 돼간다. 오늘 컷은 미람... 미란입니까 혹시? 뒤에서 올것 같은 느낌이. 얘 예, 보고 있어. 아우씨. 에쪽으 에. 안 되겠다. 빠따로 간다. 홈런 홈런. 아, 오씨. 내가 토끼만 먹으면 니놈들 대갈통을 다 여기 다 정리됐고 오 존나많아 아직도 존나많아 여기 여기 여기야 친구들 어. 조심해요 그 뒤쪽 갈수도 있어요? 이 조심 오아아 아. 아. 조심해요 조심 진짜 손 물렸어요? <웃음> 아또 물렸다 에이, 아나 죽는다 나 죽는다 나 죽는다, <웃음> 나 죽는다. <웃음> 아 에헤 아 큰일났다 큰일났다 이건 100%다 한번 먹으면 그래도 사니까 소독이 안된다! 큰일다 앞에 더 있는거 아니에요? 근데? 아... 뭐 뭐가 더 있어요? 준비... 더 없어요? 어,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아... 아... 아... 왜 이렇게 안죽어? 그렇게 상처를 달고 있는데 당연하죠, 스윙님! 에? 그렇게 상처를 달고 다니는데... 아... 아, 어, 이거 ᄌ 됐네. 아, 이거 손이, 손이 물린 게 크네. 아, 아 당연하죠. 손 물리면 딜이 안박혀요 와, 앞에 겁나 많아. 겁나 많아. 또 겁나 많아요? 예. 네. 겁나 많아. 겁나 많아. 야, 도끼 먹기가 이렇게 힘드냐. 야, 씨, 잠깐만, 나밥좀 먹고. 아, 어, 내려 찍으라고, 오, 씨. 알턴으로 가면 돼, 알턴으로. 아. 아. 불나 아. 난리다. 아. 어, 물린다, 물린다.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저리가. 밑에 또 있어요 나무 뒤에. 어저저뒤 아, 뒤쪽 거 뒤쪽 거 전. 예 네.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죽어 죽어. 야 이거 미치겠다. 죽어 이거. 죽어 것도 없다 것도 없어 그래도 이제 있지 않을까 그러세요 한번. 조심해요 그나그 그 뒤쪽에 있을 수도 있어요 골목길 사이에. 트렁크 열어줄게요 바로. 네 열었어요.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있어요? 다 챙겨요? 있다 있다 있다 네 잠깐만 잠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씨 양손 잡고 됐다 됐다 일단은 백0점을 찾아야 되니까 아파트 쪽좀 둘러봅시다 아파트에 많이 나오거든요? 응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앞에 잠깐만 잠 옆쪽 옆쪽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갈라져요, 갈라져. 예, 라요 뛰다, 뛰다. 어, 뛴다뛴다 뛰다. 뛰는 건 뭐지? 뛰는 건두 머리다. 죽는다, 나 죽는다. <웃음> 아, 이거... 아... 개우반데 뛰는 게 양각으로 나오네. 아, 아 이런 경우도 있죠. 아, 근데 이거 나 족대인데 뛰는 애들 나한테 달려오면 진짜 다반 나온데 이거. 아, 어, 뛴다뛴다뛴다뛴다 뛰다, 뛴다, 뛰다. 뛴다, 뛴다, 뛴다, 나도 찔것 같은데, 어 한번 보자. 잡아. 이거 못, 다, 못 끄나? 오우, 쉣! 이거 또 빨리 잡아요 어. 다 정리하고 그냥 그거 뭐냐 주워서 갈게요 네, 땅바닥에 떨고 있어요 아이씨 아아! 뛰는 게양간구나 안되겠다 안되겠다 안되겠다 이거는 차라리 갖고 밟아야되겠다 어! <웃음> <웃음> 좀 멀다 <웃음>